간판 달던 날을 기억합니다 첫 손님 첫주첫 첫 칭찬 새로운 메뉴, 새로운 입맛을 생각하며 지내온 3 0 더 나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합니다. 늘그 자리에 서울시민을 위하여 창사 30주년 SH의 새로운 도전